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현재 주식시장에서 뭐핫 이슈죠 이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등이 어, 그동안 천상계 주식이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어, 이틀 연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지금 뭐 일부 여기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요 종목들 한번 특징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 세력 관련주인 이 대성부터 요 다우 데이터까지가 있고 또 워렌 버핏의 명언이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겁을 내고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시장은 공포가 짓누르고 있을 때 최악의 그업종에그 최악의 분위기에 있는 종목을 사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긴 시간을 봤을 때는 큰 수익을 주지만 환희에 들떠서 있는 종목들, 현재 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겁을 부려야 될 때죠. 그리고 이 주가가 우리가 계속 이제 올라갈수록 처음에 저점 부분에서 올라갈수록 위험은 커지고 수익은 작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렇게,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고점 부근에 다다랐을 때 개미들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하락을 맞죠. 대부분의 이제 개미 투자자의 특성이 그렇고. 그래서, 어, 인간은 이제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푸근함을 느끼죠. 경계감을 늦추는 그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밋빛 환상을 꿈꾸지만 아, 이렇게, 이 아래 종목들이 나락으로 가게에는 올리는 데는 3년이 걸렸지만 떨어지는 데는 단 이틀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워렌버핏도 그랬죠. 명성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추락하는 데는 단몇분 밖에, 어, 며칠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워렌버핏도 얘기하고 있죠. 또 내부자의 매도 물량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종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세력은 뭐 조작 세력이 됐던 대량 매수 주체가 끌어올리죠. 주체가 없는 종목은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세력이 나쁜 말로는 뭐 조작, 조작을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량 매수 주체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는 종목에 중간에 이제 매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도 여기 투자하고 있다면 일부라도 차이 실현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종목처럼 크게 이제 손실을 안 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 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관찰하면서 매도자들이 어디 내부자들의 매도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한번 특징을 보시면 대성, 이 선광, 삼천리 요 중에 가스주는 이제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은 운송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다 쪼그라들었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 단시간에. 어, 조 단위를 넘었던 종목이 7,000억, 3,000억 세방위가 3,000억대까지 원래 출발했던 가격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PBR 0.36배, 퍼는 3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가스주들은 고퍼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은 이 종목들이 출발할 때1 0억이안 되는 시가총액에서 출발했고 또 3,000억대 정도 그런 수준에서 출발했던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은 50% 이상, 80%대. 뭐 세방 같은 경우가 거의 80%에 가깝죠. 어 이렇게 높은 그 대주주 지분, 어 낮은 유통 주식수, 또 평소 거래량이 10만 주 이하에 거래됐던 종목들이 어 대부분 이제 세력이 끌어올린 종목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들 평균을 보시면 업종 평균이 PBR 0.57, 뭐 운송도 마찬가지 0.5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삼천리 거의 평균까지 도달했고 아직도 선광과 대성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방은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오히려 평균치보다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고 요 정도 업계 평균도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 이중에 반등하는 종목도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의 이 하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대성홀딩스는 서울가스 지분을 18% 보유하고 있고 어, 보시면 은뭐 1,2분기에는 흑자였다가 3,4분기에 이제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이틀 점 하한가를 가면서 지금 1년간 끌어올렸던 그 가격대 수준까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 시장점의 1위 기업이고 실적으로는 뭐, 그닥 이렇게 좋지 않았죠. 21년도 비해서 6%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4분기에 이제 큰 폭의 적자를 시연했습니다. 얘도 뭐, 지금, 요, 점하한가를 찍었지만, 아직도 출발 단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서울가스, 얘는 보시면 뭐, 내부자 매도가 있었죠. 계속. 2월부터 4월 때까지 이제 계속 매도를 했고, 4월 17일 폭락하기 전이죠 4월 1 7일이가까 요정도 지금 꺾이기 전에 바로 10만 주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광이 얘는 하역사업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역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요 내부자들이 보시면 뭐 9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어, 한참 요고점때보다는 이제 낮은 가격이었지만 10만 원 선이 어, 하지만 뭐오은 판단이었죠, 여기. 어 그리고 어 지금은 뭐점 하한가를 가면서 원래의 수준대까지 거의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고 세방이는 항만하 역사 업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얘도 한국 증권금융에서 지금 3월 16일, 3월 31일 걸쳐서 이제 크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급락을 했죠.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장에서는 어, 하, 한안가에서는 이제 약간 모면한 수준까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종목, 오늘 그 하안가에 관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 이 적은 거래량으로 또 대주주 지분이 높은 이런 종목에서의 어, 대주주의 큰 매도, 대량 매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어,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심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 그래서 항상 이 세력이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에서는 내부자들의 어떤 그 회사의 매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남들이 이 환희의 환희를 느끼고 있을 때는. 그때는 팔아야 될 시점이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